아파트 가격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부동산 전문가들 새 정부에 바란다.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새 정부 출범을 한달 앞둔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 억제에 집중했다가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정책이 냉온탕을 반복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 시작부터 명확한 그 밑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가격 불안의 중장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단기 상승을 감내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작용을 감안해 정책 순서와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약을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거래 정상화와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이 골자가될 전망이다.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와 정밀안전진단 기준 등을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수도권 130만 가구 이상을 포함한 250만 가구 이상 공급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청년원가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를 틀어막는데 몰두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비이성적인 집값 폭등을 경험한 만큼 새 정부에서는 확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윤지의 부동산 r14 소속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주택 수요 억제 중심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막아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량이 줄어드는 부작용들이 있었다 가격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은 대출 규제로 주택 수요를 틀어막아 거래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고 설명했다. 이어 5년 동안 나왔던 정책들이 상당한 부작용들을 유발한 만큼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초 차마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며 동일한 결과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새 정부는 기존 규제들을 일단 빼내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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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은 대출 규제로 주택 수요를 틀어막아 거래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고 설명했다. 이억 5년 동안 나왔던 정책들이 상당한 부작용들을 유발한 만큼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추 삼아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뤄지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준석 대표는 우리나라 통화량이 늘어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집 짓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집값만 내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집값을 연착륙시켜야 한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집값은 떨어지는 것도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경제성장률 수준과 비슷하게 끌어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윤지의 수석연구원은 자재비와 건축비, 인건비가 오르는 부분 등을 감안했을 때 집값을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안정화의 관점. 이라며 1에서 3% 사이에서 움직이는 정도면 안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